네. 오늘은 포천 아트밸리에 왔습니다 아트밸리 외표소에 지금 왔습니다 돌문화 포모전시관도 있습니다 아트밸리와 포천서 교통의 중심인 서울 지하철은 물론 인천공항, 창화대, 국회의사단 등 수많은 수석권의 기관시설 건축자재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울릉대 세워진 독돈 도 우리 땅 열애비 같은 각종 기념비도 포천석을 사용했을 정도로 포천석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올라갔면 모노레일을 타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에, 모노레일은 420m의 경사학계를 최대 에, 100명이 탑승할 수 있으며 공원 정상 부근까지 이동하는데 미래형 친환경 이동수단이라고 하는데 포천아트밸리 천문과학관에 지금 와봤습니다 현실에는 어, 무엇이 전시가 되어 있을까요? 아, 아, 진짜, 진짜, 뭐 보여? 뭐가 보여? 양계아월면차라고요달 탐사 당시 우주비행사의 탐사거리 확대와 장기 음반 벌써 체집을 위해 사용된 차라가네요. 저기선 카메라. 동길 제일 먼다 싸는 거 보세요. 다리 들고 지금 아, 신나게 싸고 있습니다. <웃음> <목소리도> 에 <에이>, 천조에 왔습니다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어 네, 천주원은 화강암을 채색하며, 파들를 가던 웅덩이에 샘물과 우수가 유입되어 형성되었으며, 호수의 최대 수심은 25m로, 가재도룡령 거들치가 살고 있는 유교 호수랍니다. 호수에 가라앉은 화강토가 반사되어 에몰라드 빛 호수가 되었다고 합니다. 이곳은 조각, 야외 조각공원을 가는 길입니다. 천공기로 하강암을 떼어내는 작업을 좀 재현을 해놨다네요 이망하게 이거 뭡니까 에이, 바람의 소리를 듣는답니다 저각공원에는 포천 하강암을 이용한 30여점의 조각작품이 저각공원과 탐방로 곳곳에 설치되 있다 합니다 아...이튼 호수공연장이라는데요 천주어저 반대편으로 좀 왔는데요 이쪽 배경도 기가 막힙니다 으아아아... 돈다겠어... 도룸계라니까요? 아이고 이거 보기만 해도 어지러운데 아 정말 돌아버리겠는데요?